슈 모든 재산을 잃다 자살적인 슈 담당 변호인은 이번 슈의 유 사기 도박 혐의와 관련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슈보닌 역시 고소인 두 명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소를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당황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슈보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신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 고소인 두 명을 알게 됐지만, 사실상 슈가 이들 두 명에게 작업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슈 입장에서야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지만 이를 둘러싼 정황을 따져보면 슈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물론 자세한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야 할것 같습니다. 변호인은 보도를 통해 전해진 슈의 빚 6억원 이외에 갚아야 할 빚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고 강조했다. 6억원 모두 도박 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돈 이외에 슈가 최근까지 했던 사업이 다소 어려웠던 터라 친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건과는 당연히 전혀 무관합니다. 이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를 갚는 데 더해진 이자가 있고, 이 이자를 갚기 위해 더해진 빚이 추가가 되는 것인데, 이 모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고소인 두명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대해 변호인은 아직 반소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대한 빨리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8월 휴가 시즌과 겹치면서 아직 검찰 조사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슈 담당 변호인은 이번 슈유의 사기 도박 혐의와 관련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